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사망진단소사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시 재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9나 55729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사망진단서, 소견서 등에서 망인의 증상 내지 사인을 명확하게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KCD상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제식 흡인 등으로 호흡 자체의 위협이 발생한 경우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고령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 등으로 건강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구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